내한번와네 <웃음> 준비하고 있지 게임 다.. 시청 다 했고.. 그럼.. 아니. 알지.. 다.. 언니는 너만 믿고 있어 명석하니까 또프로드게 단지 준비했으면 좋겠어 너가 아무리 드라마를 하더라도 뭘 준비하면 언니. 되지? <웃음> 알겠어 <웃음> 언니 <웃음> 언니가 응. 집에서 계속 열심히 봐볼게 다른 <웃음> 출전 문제들도 <웃음> <웃음> 저 진짜 신서유기찐 팬이거든요 어제도 요즘에도 계속 나와 TV에서 막 게임 모음집만 해가지고 막 t v 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은 같이 하거든요 <웃음> 이름을 <웃음> 어. <웃음> 집에서 혼자 근데 지금 자막 안 보고 음. 막 사운드로만 하는 음. 거 있죠. 그래서 자막을 보면 우린 다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막 동서 하면 뭐 남북 막 이렇게 그치?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진심으로 <웃음> 진심 진심. 음. 성의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옷을 맞췄어요. 행복하고 네. 올게요. 아 진짜로 게임 복싱해야 되니까. 자. 열정, 열정, 열정. 또 열정 있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안 어, <웃음> 최신 유명한 고음 그거 아닙니까? 열정. 그냥... 다 모르는 진짜 유명은 유명은 알잖아. 어? 직원 입고 왔어요. 역시. 빡. 열정. 아, 어, 긴장해가지고 물들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 입어. 요 <웃음> 시, 시, 시, 작 나는 도랭수! 평행님면평행님면 평행냉면 평행, 냄면 평행 냄면 <목소리> 지, 지, 지. <웃음> 분명히 말을 했거든. 이거 이게 분명히 짓박을 할것 같아. 왈칩! 칫! 아유주 씨 혹시라도 다음에 예능하몸 쓰는 걸 시키면 무조건 웃기겠네요. <웃음> 아니요저몸 쓰는 거 잘해요! 오, <웃음> 정확해, 정확해. 열정! <웃음> 장순, <장승 웃음> 그, 마을에. <웃음> 잘 나오셨네? <웃음> 잘 쓰겠습니다. 채널 15야. 야호! 이쪽으한번가볼까 <웃음> 집밥. 끝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저 이런 거아니죠아요수스는 예능에 되겠다. 저요? 저 클라요. <웃음> 내가 헬스 목숨 살렸지. 자유로 안 좋습니다. 사람이 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누나가 비록 많이 틀렸지만 이 선배가 아니야.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. 오조관 튀김. 오조관 튀김이야? 저희 동네에 청이라는 나 근데 거기에 오징어 튀김 있어요 상품권 많이 주셔 주시... 역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고영씨 덕분에 저희가 <웃음> CJ 상품권 5만원을 너무 <웃음> 감사드립니다 저 봤어요 네. 아슬아슬한 것까지 다 봤어요 저의 상품권 빠지나 안 빠지나 <웃음> 보고 있었는데 살아나왔더라고요 유후. 보시면 저희 전 직원분들께서 4 0명이 넘는 직원분들께서 일일이 사인을 하고 다 어, 빠르게 가져가셨어요 메이셜님 받아가셨네요 <웃음> 아, 대표님도 받아 아셨네아 이렇게 사인하고 다 수령하는 거 본인이 다다 다 선물 좋아하셨지만 특히나 상품권을 제일 좋아했다는 오, 우와 진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세 <목소리도> 양육장 담근과 못 드세요? 100만 원씩 저희가 긁어드릴게요! <웃음> 어땠어? <웃음> <웃음> 속담이 많. 음담많았어뭔 말인지 못 <말린지 모르겠어요>. <웃음> 잘했어! 잘 <잘했어. 웃음>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십시오! <웃음> 구국의 영웅! 이감정 <웃음> 네, 감자! 감정. 아 감자, 감자! 테 감자, 감자! 정말. 아 짜증나! 너무 좋다! 10점! 0 0 0 0 어려워? 단어 네. 어려운 거봐고 <목소리> <대 anyway? 목소리> <목소리> <데> 스파게티 어... <목소리> 스파게티! 고대 스파게티! 대 스파게티 뭐 고대 스가 유명한 적어 <목소리>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. 아, 어. 한번더 기회 주세요.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두 명을 어. 뽑아가지고 끝났어 도 네. 남은 상품 있으면 걸고 또 가자고 막 이렇게. 아, 하고 아, 그럴 수 있는 어, 거야? 바르게 어. 음. 건가? 이 프로그램 이름 이름 십오 억 <웃음> 냉면 냉면 어 보스 보스 이프은그램이프나 어, 어. 어. 어. 어, 그거 하고 싶어 고요 속에 외침. 원래도 가, 핸드폰 안 껴도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안들드폰을안 <웃음> <웃음> 껴도 못 알아듣는데 어. <웃음> 큰일이지 그러니까 언니 그래서 입모양을 잘 읽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선사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? 뿌듯합니다 <웃음> 열정! <웃음> 아니, 병원 선배님이 저를 보시더니 15야 촬영했냐고, 그래서 아, 저는 같 붙였다고 하니까 그 클립 영상 을 살짝 보셨나봐요. 그래서 나의 등신들. <웃음> 그렇게 하찮게 <웃음> 하면서 선배님이 개새롭고 나한테 그러더라 하면서 약간 귀여운 투정을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보영씨를 위해서 네,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 이거 남아서 주신 거 아니죠? 행복해 <웃음> <웃음> 바보 한번 보여 <웃음> <웃음> 영화 현장에서 유용히 써주시길 아, 저희...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아, 이거 너무 시원하다 음. 좋네요 행복해 <웃음> 아, 맞네 일단 나피디님 그 시즌2 생각이 있으신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리고 저희 회사 어 분들은 그때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단결심, 협동력 이런 거 어마어마하거든요.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놀러 오세요. <웃음> 15화 봤어요. 네, 되게 재밌던데요. 저도 언젠간 또낄수 있게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서 뭐 아직 자리가 없는데요. 작은 의자 하나 봐주세요. <웃음> 우리 BH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